지금까지 지켜본 이준석에게서는 전혀 보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상대의 슬픔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운동권 좌파들의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는 이준석은 아무래도 우파보다는 좌파에 어울리는 사람 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이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고 해도 우연이겠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의 당원권이 향후 6개월 동안 정지된다는 것은 곧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징계처분은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징계에 대한 이준석 자신의 해석입니다. 첫째 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돼 있다 둘째 당대표 권한으로 자신의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세번째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 되는 것이다 둘째 당대표 권한은 원내대표인 자신이 직무대행해야 한다 세번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불복 하더라도 즉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이두 사람은 지금 윤리위 징계 처분의 효력시점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얘기는 당대표에게 징계 처분권이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징계를 받은 자신 스스로에게 셀프 징계 보류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사면 금지의 원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면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사면은 할수 없다는 원칙인데 이준석의 셀프 징계 보류가 정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원형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준석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자신의 해석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 세 가지 방향의 투쟁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첫째,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둘째 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셋째 2030 젊은이들에게 천원씩 당비를 내도록 독려하여 이들이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자신의 유일하다시피 한 지지층인 이대남을 국민의힘으로 불러들이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사실상 극렬투쟁을 선언한 셈이라서 당분간 국민의힘당의 내홍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결국 이준석 사태는 이 지경까지 오고야 말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었을까요 단지 이준석의 성상납과 그것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 모든 사태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달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징계 원인으로 지목된 이준석의 비의 사실들이 직접적으로 당원권 정지와 당대표 권한박탈을 부른 것이 맞지만 과연 이것이 유일한 원인일까요? 단지 이것만으로 이준석의 오늘날 위기가 온 것이 맞냐는 그 말씀입니다. 근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할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세 번을 낙선한 무관의 당대표 이준석의 출발은 첫째 그가 어려도 너무 어리다는 점 둘째 수십 년 정치계에서 잔뼈가 굵은 당내 의원들에게 무관의 어린 당대표의 말빨이 얼마나 먹힐까에 대한 우려 셋째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무경험과 검증되지 않은 어린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이세 가지 때문에 당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그의 실체가 조금씩 그러나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 때문에 이준석을 이대로 두면 언제고 더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여권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징계의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비위 문제는 어쩌면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겪은 이준석의 새치현올림 깃털처럼 가벼운 그의 행동 그가 비록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지만 어쩌면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의 행동 패턴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온듯 대하여 이준석이 정말 우파가 맞나 보수가 맞나 정말 국민의힘 편인가 하는 본질적인 그의 정체성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훨씬 더큰 원인이 아니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먼저 이준석이 최초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되었을 때 문재인과 민주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좋아했던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불길하고 찜찜한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이 선거 체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불길한 느낌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1 0 0일 앞에 둔 2021년 11월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무려 4일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수정 교수 등 페미니스트 인사를 영입했고 김종인을 빨리 합류시키지 않는 데 대한 일종의 항의성 시위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겨우겨우 달래서 수습을 하고 나니 또한 번의 사태가 터졌던 것입니다. 불과 한 달이 채안된 12월 21일 오후 이준석은 돌연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불과 선거를 70일 앞두고 내말 들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래 이런 식의 두 번째 내부총질를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윤캠프 내부의 모두를 그야말로 멘붕상태로 만든 이준석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준석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대도 누가 그 자체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한 달도 채안된 사이에 두 번씩이나 악원을 향해서 총질을 했던 이준석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인데 누가 그를 좋아하며 누가 그를 자발적으로 따르며 누가 그에게 인간적인 애착을 갖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른바 윤회관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자유 우파 국민들의 이준석에 대한 마음은 바로 그때 영원히 떠났던 것입니다. 이준석이 내부 총질에 몰두하던 이때는 하필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가 한껏 부각되던 그 시기였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슈를 일거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준석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점 이준석이 언론에 나가서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재명의 거대한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오로지 자기당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내부 총질에 열중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억이 잘못된 것입니까? 선거를 불과 70일 앞둔 그 중차대한 시점에 당대표가 후보를 신문방송에서 사라지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난동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연거 포함으로써 자신의 당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협박정치를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에 잠을 못 이루면서 조마조마하던 국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 그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깽판을 놓을 결심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보다는 낙선을 원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복귀하다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할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친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거지를 돌아보면서 가끔씩은 반성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새털처럼 가벼운 언행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 존중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당대표로서 영이 서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기대수준과는 다른 비웃음과 싸늘한 시선뿐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왜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 것일까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기대수준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싸늘한 시선과 냉대의 불일치를 그렇게 견디지 못하면서 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을 오직 타인에게서만 찾고 자신에게 향해진 비난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내부 불만을 폭발적인 돌출 행동으로 표출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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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이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고 해도 우연이겠지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재인이 이준석의 당대표 취임을 그렇게나 진심으로 반가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왜 민주당 송영기라고도 그렇게나 막역한 사이로 보였는지 왜 그렇게 두 사람이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소문이 자자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던 날 새벽에 이준석이 그렇게나 참담한 표정이었는지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국민의힘 당에 이준석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준석이 지금 취할 최선의 방법은 탈당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원래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길이 최선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수라는 옷은 애초부터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깔끔한 타입의 옷차림보다는 거지라는 별명을 가진 민주당의 박주민 같은 타입의 헐렁한 옷차림이 훨씬 더 좌파답고 지금의 이준석에게 더잘 어울리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파 비판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고개만 까딱거리고 문재인에게는 90도 폴더 인사를 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이준석을 따르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를 지지할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2030에게 sos를 치더라도 과거처럼 이대남들이 대거 모일까요 s상납 전과 후가 다를 겁니다 모이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남으려고 해도 이준석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국민의힘당을 탈당해서 이대남들을 몰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한판 붙는 겁니다 이재명 vs 이준석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맘껏 기량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앞으로 5년 후 이재명을 꺾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지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